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윙에 필요한 필수 동작 중에 하나죠. 코킹. 그 코킹의 각도별 차이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올바른 코킹의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셋업을 잡는 상태에서 테이크백이 들어가게 되고, 탑까지 클럽을 보내주는 이 손목이 꺾이는 구간. 자, 코킹이라고 부르죠. 혹은 힌지라고도 하고요. 코킹과 힌지는 물론 다른 뜻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위로 가게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가게 해주는 동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킹 동작을 위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 위로 들어올리게 되면서 어깨가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런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이타운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이렇게 동작이 나오면서 이 동작에서 그대로 다운스윙이 들어오면 어퍼치는 스윙 여기서 반대로 눕혀서 들어오면 은 지나치게 인사이드로 들어오거나 혹은 몸이 이 누워짐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얼리 익스텐션, 혹은 지나친 인사이드, 뒷당성 임팩트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코킹 동작이 너무 플랫해지게 되면 은 어깨 회전량은 충분히 나오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셋업 때 스파인 앵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엎어지면서 공을 치거나 혹은 이 상태 그대로 공을 치면 마찬가지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겠죠. 혹은 너무 뒤로 빠진 걸 복구하고자 보상 동작으로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때 코킹 혹은 힌지 동작 클럽을 꺾어주는 동작을 할 때는 항상 셋업 때 내가 클럽을 놓은 각도, 내가 셋업 때이 각도로 놨다 이렇게, 내가 셋업 때 클럽을 이 각도로 놨다 이렇게, 내가 셋업 때 클럽을 맞던 각도 그대로 꺾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클럽이 하나의 플레인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 플레인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스윙 궤도와. 훨씬 더 깔끔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훅성볼이 조금 많이 난다 그러면 은 전보다는 코킹을 살짝 더 가파르게 업라이트하게 내가 생각하는 각도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공을 좀더 깎아칠 가능성이 반대로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라고 하시면 클럽이 조금 더 뒤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코킹 동작 자체를 좀더 이렇게 플랫하게 내가 셋업 때의 클럽에 기울어진 각도보다 더 눕혀진 상태에서 코킹을 해주시면 은 오히려 반대로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루때 뻗어지는 코킹의 각도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마찬가지로 내가 셋업 때 클럽을 잡았던 각도 그대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내가 셋업 때 클럽을 잡았던 각도보다 더 플랫하게 넘어간다면은 라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더 퍼치는 현상이 나오거나 혹은 어깨 인글을 유지하면서 이걸 낮게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팔꿈치가 당겨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은 왼쪽으로 감기겠죠. 물론 감기는 스윙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뒷땅이고요. 자 혹은 반대로 내가 셋업 때 클럽 각도보다 너무 가파르게 클럽이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내려오는 도중에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택앵글. 다운블로우의 아이언 스윙을 굉장히 쉽게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일찍 클럽을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젖혀치는 스쿠핑 동작, 혹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공이 휜다거나 혹은 똑바로 가더라도 공이 지나치게 높게 가는 그런 잘못된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각도로 클럽을 꺾고 클럽을 보냈을 때와 우리가 가파른 각도로 클럽을 꺾어서 클럽을 보냈을 때와 우리가 조금 더 플랫한, 커진 각도로 클럽을 꺾고 보냈을 때와 지금 보시면 방금 세 개의 볼이 전부 다 구질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독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언보다 클럽이 더 기니까 7번 아이언보다 클럽이 더 기니까 라이각이 조금 더 높여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누운 각도가 기본적인 세팅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이언 의 같은 경우에도 4번 아이언부터 5번 아이언부터 샌드위치까지다 다른 라이가 클럽이 길어질수록 더채는 눕게 되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채는더 세워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마다 다른 고유의 각도를 인지하시고 그 각도에 맞춰서 백스윙, 코킹,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각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구질, 일관성 있는 컨택을 더 쉽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클럽이 올바른 길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클럽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쉽게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클럽이 꺾이는 각도의 중요성과 그 각도에 따른 차이점, 그 각도에 따라 나의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